여기야 여기 다 왔어 봐봐 헉, 예쁘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응? 음식 폐쇄 잠시 후 이거 날저 햇빛 야, 일찍 할때 이거 비치면 진짜 이뻤겠다. 진짜 비치겠는데? 너무 많이 비치는데, 지금도? 와아 너무 예뻐. 우와... 어떻게 이래? 아 여기야, 여기. 다 왔어. 봐봐. 아, 예쁘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응? 음식 폐쇄.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맞네. 들어가 봐. 폐쇄. 들어가 봐. 어딜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해봐. 일로 들어가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폐쇄했네. 약간 노답인데? 그럴 리가 없어. 반대쪽일까? <웃음> 아... 말이 돼?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아빠 빨리 내 태생, 이쁜데 진짜 음. 나름 만 발의 준비를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 우리 어디 가 불러? 반대편에서 수주팔봉을 정면으로 분명 오른쪽에 있대,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야. 응. 음. 근데 이쪽에 있대. 여기서 차박하나 텐트 쳐놓고. 네? 래 그래? 텐트 쳤어? 응. 텐트 쳐놨잖아. 여기 가면 뭐가 나오지? 망했다 가볼까? 좀더 들어가보자. 뭐, 뭐가 나오겠지. 근데 광고가 뭐, 내... 확 어두워진다고 응. 빨리 덕지 찾는게 안전할 거래. 여기 어두워지면 나올 수도 없어. 여기 어두워지면 못 나오지. 여기도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놨어. 그러게. 태풍 바비와 코로나로 인해서 잠재 진입 금지라고 한덴 가지 합시다 <웃음> <웃음> 추울 줄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못 보네. 뭐 어쩔 수 없지. 자, 일단은 요 앞에 그림을 봐볼까? I think it's not bad. 여러분 이게 다 벌레예요 이거 켜놨더니 캠핑의 현실이다 우리는 왜 맨날 캠핑의 현실만 보여주는 거지? <웃음> <웃음> 우왜 캠핑으로 힐링 컨텐츠를 찍을 수 있을 정도는 다 프로가 돼야 돼 저희가 이제 비로소 앉아 가지고 뭘 먹고 캠핑다운 캠핑을 시작하려고요 음, 기쁘리 열심히 요리해서 김치찌개를 만들었어 오, 된장찌! 음, 맛있다 국물이 하나 있길 딱인 것 오늘 좀 다른 의미의 카오스다 아야, 좋다. 난이 소리가 너무 좋아. 부시에서는 절대 들을 수없어 와이쁘다 저희 지금 저기서 <웃음> 공사, 공사해야 된다고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저 건너편 저쪽으로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와. 아침 을 여유롭 게 캠핑 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번 에도 실패 하 나나 렉스터 코란 도 였으면 우리 텐트 접고 왔었 어야 돼？저희 아침 이 에요. 오, 맛있겠다. <웃음> 재밌다? <웃음> 재밌지 않아? <웃음> 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 내가 여행을 즐기는 이유 중하나기도 했는데. 그은 아니야? 일단... 일단 지금 너무 피곤해. 장힐링고 힐링이 제대면 힐링이 제이 힐링이 로하힐링제대하려힐링을 제대로 하려면, 장비가 이제대 f e l i z porque si no soy yo, pues quién? Dos caen a mi lado. El f e n o l o a r r a n q u é Me siento feliz porque yo no dudo mi power. t e b u r l a s t e de mí se hace a cabo. Trying not to hold me down feeling like when I'm in this town. I w a n n a drive a f a s t car Nothing can break me No, no, nothing can break me 이제 여기서 했거든요 아침에 나오라고는 있었는가 저거 설치하러 이제 여기도 못합니다 Lay my troubles through my cigarette Now. I'm gonna be myself Or I could be someone else